안녕하세요 동는가게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 누구나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없더라도 존경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즉,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태도와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있든 없든 또는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존경받는 아솔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솔리더십이 무엇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소 리더십을 행하면 청년들은 보아 로 답합니다. 보아가 무엇인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아소 리더십이 없거나 부족하면 존경을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조건 존경받는 아소 리더십 더 구체적으로는 아소로 행하니 보아로 답하더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때 아소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고 보아로 답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자 아소로 행하니 할때 a 첫 번째 a는 어사이더의 약자입니다. 비켜선다는 거죠. 자 비켜선다는 뜻은 무조건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아래세대에게 무조건 길을 비켜라, 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청년들을 존중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과 말, 태도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관계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즉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대화법 yes, but.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관계대화법 No, but. 그러나, 가까워지게 만드는 대화법, yes, and the. 세 가지 종류의 대화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아소 리더십의 첫 번째 A의 aside는 바로 대화법을, yes, and the 대화법을 자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yes, but도 아니고, no, but은 더더욱 아니고, yes, and the.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and, 비켜서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아스리더십의 a, aside, 비켜서기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스리더십의두 번째 s는 simple, 간단, 명료하게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른이 될수록 즉 경험이 많을수록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죠 자,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주례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비슷한 말을 끝없이 끝없이 오래 반복하더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끝난다 싶으니까 끝으로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끝난다 싶으니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그런 말씀들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해지고 잔소리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어른들은 심플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태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할때 어머니 또 아버지들은 많은 주문들을 하죠 그런데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밥잘 먹고 다니라, 술 먹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해요? 일찍 들어와라. <웃음> 그렇게 하면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많은 말을 계속 비슷하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한마디 말을 강조하는 것. 자,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플 아솔 리더십에서 심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솔 리더십의 O O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갑을 열자 오픈 월렛입니다 자 이때 지갑을 연다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말 대신 행동 대신 지갑부터 열면 청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열자 그것이 오픈월렛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이 아소로 행하면 청년들은 당연히 보아 BOA로 답합니다 자 이때 BOA의 B는 어떤 뜻이냐 하면 바우입니다 절하다 어떤 말입니까? 존경한다 라는 겁니다 즉 어른들이 아소 ASO 리더십으로 행하면 청년들은 먼저 존경, 바워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 리더십 BOA의 두 번째 O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오픈마인드, 비로소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엽니다 자세 번째 보아로 답하다 할때 A는 어떤 뜻일까요? 어시트, 돕는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청년들이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마음을 열면 당연히 어른들을 돕는 어시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100세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또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도 청년들의 아이디어, 청년들의 열정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는 것과 합쳐지지 않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근데 식당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같이 합쳐지면 그 식당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장수시대에서는 청년들과의 협력이 어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며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소 리더십이 핵심이다 아소 ASO 리더십이 핵심이다 아무리 돈이 설령 부족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설령 약하더라도 아소 리더십을 행하면 청년들의 존경 그리고 청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소로 행하니 부하로 답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